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요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 불안함은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연애를 하면서 불안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아프고 격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뭔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가고 싶은데 뭔가 깨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면 불안함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나도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싶어요. 이 불안한 마음이 요 나를 웃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 불안함을 없애겠다는 마음은 참 바람직한 건데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참 엉뚱하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과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나는 안 변할 건데 그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는 라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요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다는 라 확신을 갖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확신을 줄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불안함을 없애주는 확신을 주면요. 듣는 순간은 참 마음이 편한데요. 또 머지않아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확인을 받아서 안심이 됐는데요. 그 확인받은 순간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나태해지면요. 나는 다시금 불안함을 가져오게 되어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의심하고 요 체크해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다 보면 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 그건 분명 내 상대로부터 생기는 걸 거라고 우리는 단정짓고 있나봐요 이렇게 위태한 마음으로 이사람과 연애를 이어가다가 요 어떤 순간에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하는 의사를 나한테 비춰오면요 나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심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요 역시 그랬구나 혹은 정말 쓰레기랑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내가 의심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상대를 마구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요 나 스스로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요 아픈 사람 같아요 그렇게 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요 정말 어쩌면요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었던 그 순간부터 요 적어도 내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내 외모에 비해서 요 상대가 너무 뛰어나거나 내 성격에 비해서 상대의 성격이 너무 좋거나 어떤 면으로 비교해도 나보다 내 상대가 더 낫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아마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 좋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주기를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랬던 건데요 근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보다 열등했다는 라게 아니고요 나와 그 사람이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은 나한테 참 많은 매력을 어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요 사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 잘해준 게 없었던 거고요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뒤쳐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이런 불안한 마음을 정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상대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상대에게 확인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내가 상대에게 불안함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가 나를 안 떠나길 바라면서 그에게 목을 매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가 떠나면 비난을 잔뜩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고 그 사람을 감시만 하는 딴짓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나 봐요. 더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엔 그 사람은 자꾸 성장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매력을 자꾸 키워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불안한 이유는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요 내가 그리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나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절대적으로 못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가 나에겐 좀 과분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었나 봐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난 연애에서 내 상대방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내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거겠죠 물론 그때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요 결국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내가 미리 극복했어야 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내가 예전에도 내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건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여전히 내가 그 모습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번에 다가오는 누군가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논에 가뭄이 심해서 요 물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 우물을 파든지 물을 끌어오든지 내 논에 물을 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혹시 나는요 기우제만 열심히 지내고 있으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만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또 눈에 벼가 말라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또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아서 아마 안올것 같아 라고 체념하고 그럼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라 간절함만 가지고 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다소 공격적이고 가슴 아프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후로는 요 당당하고 불안함 없이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